안녕하세요. 피투게더의 원더입니다 네, 오늘은 실패 지점까지의 훈련 그리고 세트간 휴식시간을 얼마나 가져가야 하는지 한번 공부한 걸 공유해 볼게요. 먼저 실패 지점까지의 훈련에 대해서 한번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매 세트 수를 항상 실패 지점까지 그러니까 더 이상 들지 못할 때까지 훈련을 하는 게 과학적으로 근성장에 좋다 라는 과학적인 근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인상적으로 봤을 때한 세트를 실패 시점까지 훈련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세트에서 볼륨이 감소하게 돼요. 그러니까 운동 수행 능력이 떨어져서 이 전체적으로 가져가는 운동의 총량은 줄어들게 돼요. 또한 고 볼륨의 훈련을 주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만약에 세트 수마다 이렇게 후, 실패 시점까지 훈련 하는 거를 자주 가져가시게 되면 이게 바로 오버트레이닝으로 이어지게 되고 우리가 예전에 SRA커브 한번 배웠었죠 거기서 S, 그러니까 근육에 자극이 너무 많이 가게 돼서 RA, 회복과 적응이 잘안 되게 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패 지점까지 훈련을 하는 게 훈련의 볼륨이나 이 근육에 자극이 가는 측면에서도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연구에서는 한 세트당 반복수가 실패 지점까지 너무 못 미치는 그러니까 힘을 너무 많이 남겨놓고 한 세트를 마무리를 하게 되면 근육의 단백질 합성 반응을 일으키는 자극을 덜 주게 된다라는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운동 목표랑 근육에 자극을 주는 정도 이두 가지를 잘 저울질 하셔서 컨트롤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뭐여기한 가지 더 과학적인 근거를 더하면 이건 그냥 한 가지의 실험이었는데 그 운동을 수행한 경험이 좀 적은 초급자들 대상으로 시, 실시한 실험입니다. 실패 지점에 가깝게 훈련한 거랑 실패 지점까지 훈련한 이두 그룹을 비교해 놓고 봤을 때 근육량 증가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영구 결과로 유추할 수 있는 거는 뭐 이건 매번 몇 세트를 굳이 빡세게 아더 이상 못들 때까지 실패 지점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전 한두 개 정도 남겨놓고만 해도 실패시점까지 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근육증증에유기한 차이가 없으니까 따라서 이제 앞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종합하자면 인상적인 것과 약간의 과학, 과학적인 논문 몇 개의 근거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방법은 왜 세트를 수행할 때 실패하기 전 1, 2회 정도를 남겨두고 세트를 수행하는 게 근육의 성장을 위한 자극도 어느정도 최대로 가져가면서 과도한 피로로 인한 볼륨저하도 예방할 수 있는 최적의 반복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실패지점 1,2회 전까지의 세트당 반복수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세트간 휴식시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한 연구에 따르면 5분 쉬었을 때랑 세트간의 휴식시간 간세트하고 5분 쉬고 그 다음 세트를 시행한 거예요 이한 그룹과 그리고 세트간의 그 휴식시간을 1분 이두 그룹을 비교해 봤을 때 휴식시간이 더 길었을 때 5분이 근육량 증가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라는 연구가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세트간 휴식시간을 이번엔 3분 한 그룹과 1분 한 그룹 이두 그룹을 비교해 놓고 봤을 때 여기서도 역시나 3분 휴식을 가져간 게좀더 근육량 증가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결론을 내린 연구가 한 가지 더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3분 내지 5분을 쉬는 게 근육량 증가에 효율적인 휴식시간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거 요약을 하자면 그래서 오늘도 이 원더미가 공부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운동 관련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질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투게트의 원더미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피타나 되세요.